이제 쿼리 1에서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성별 별칭에 의한 순환 참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. 확인을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성별을 보시면 성별이라는 필드명을 썼는데 다시 성별이라는 필드명을 쓰게 되면 이 성별하고 이 성별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성별하고 이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, 테이블 1에 있는 성별이 M이면, 남성, 여성이라는 걸 구한 거를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. 그래서 성별 앞에 테이블 1이라는 걸 넣어주면 됩니다. 테이블 1점 성별을 해주시고 다시 보기를 실행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저장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해주시면 문제없이 실행이 되죠.